아 아까 화염구 날려놓고 여기서 화염구 노렸어야 되나 아니 진짜 게임을 일도 모르겠네. 이 별로 없어요. 얼음 보호막. <웃음> 정말 이 게임 진짜 이해워나 <웃음> 어려워 게임. 진짜. <웃음> 빨리. 근데 그. 근데 그런 느낌으로 지은 노래 아니에요? 그 그거 한한거 아니야? 팬을 위해서? 소녀 팬을 위해서? 그런거 아니야? 이미 민방위인 아저씨한테 요즘 아이돌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세아 시... 아니 전혀 아니에요? 아 그래? 나왜 그렇게 알고 있지? 그러니까 그그 그 작은 것들이 이제 팬들인 거죠 이제? 팀을. 비아바론이 아니라 아니 비아바론이 아니라 그.. 소녀팬들? 약간 어린 친구들을 위한? 아니 뭐하는 거야! 언제 줄 거야 칼레부치아 하루종일 보는데 하루종일 안주네 그냥! 이제 주면 뭐하냐고! 이 개같은 진짜! 설마 설마 했네 진짜 난! 줄려로 끝까지 안주든가! 계속 겠고 있는데 진짜.. 오겠아 <목소리가> 악사가 사키던데 악사가 사키던데 맨날 다 악사하고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마가 돌파 니고 있다. 그렇지 일단 먼저 먼저 해 먼저 해 빨리빨리 빨리 해 각인데? 각인데? 각인데? 겁나 각인데? 오우 쉣 오우 쉣몇 마리냐고 그루비 그럼 몇 마리냐고 오마이갓 oh 와 미친 손패 <웃음> 됐다 이게 만원만원만원야 이게? 검객이야 검객야 정신자국이야? <웃음> 달성은 아닐것같은데 말리두루 아닌거같은데 이거? 우리 안돼요 그러면? 어, 황밴드가 미안해. 더 좀인데 지금? 아! 1일정도 모자란데 지금 음, 소발 만나면 되겠 킬각이네! 나왔네 딜카드 하하하하 <웃음> 5체만원 15대. <끠> <끠> 아. 나만 보가. <웃음> 야 하나만 보고 가. 빠세요. 세팅창인식한단 말이야. 오 엘도 왔다. 어 모사다. 가장 낮은 하수인. 이거죠? 카드가? 달라라를, 달라라를, 달라라를 위해, 위해. 달 런! 리로이!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